인공 두뇌를 장착한 전신마비 환자의 화끈 뽀짝한 액션 첫 번째는 영화 업그레이드의 인공지능 격투신입니다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해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된 주인공이 스템이라는 인공 두뇌를 이식받은 뒤 기적적으로 회생 아내를 죽인 살인범들에게 복수를 감행한다는 내용인데요. 전투 시에는 몸의 통제권을 스템에게 이양 주인공의 몸이 지멋대로 움직이며 세상 신기한 액션 시 이 펼쳐지게 됩니다 알고보니 타고난 싸움꾼이었던 인공지능 스템의 활약 생각보다 훨씬 잔인한 편이니 감상 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쇠로 만든 것이라면 무엇이든 오케이 다음은 엑스맨 다크 피닉스에 등장했던 매그니토의 철분 액션 씬입니다 너 쇠야? 나 매그니토야? 그러면 그냥 꾸겨지는 거죠 일단 매그니토가 손만 들었다 하면 죄다 쳐꾸겨지고 미친듯이 뜯겨져 나갑니다 말 그대로 망작 중에 개망작이었던 다크 피닉스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건질 수 있었던 최고의 명장면 아마도 실사 영화에 등장한 매그니토의 액션씬 중에서는 가장 멋지게 뽑힌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핌의 핌 입자를 활용한 전대미문의 확대 축소 액션 다음은 mcu의 개그 담당 캐릭터 앤트맨입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몸의 크기가 자유롭게 변화 격투 도중 확대와 축소가 반복되는 신기한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지게 되는데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인해 크기가 작아져도 파워는 여전 한층 화끈하고 신나는 액션씬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앤트맨이라는 히어로 자체가 그냥 신박함 그 자체였죠 참고로 3편 퀀터매니아는 2023년 2월에 개봉 예정입니다 9 0년대 오락실을 평정했던 레게노 격투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2 다음은 시티헌터에 등장했던 스트리트 파이터 결투 씬입니다 일단 설정부터가 상당히 괴랄한데요 멀쩡히 싸우던 두 사람이 오락실 캐비닛에 감전되면서 갑자기 스트리트 파이터 캐릭터가 빙의된다는 마치 개떡에 꿀을 발라 엉덩이로 씹는 설정이죠 하지만 의외로 고퀄이라는게 더더욱 충격 심지어 캡콤의 허가를 받았 정식으로 만들어진 장면이라고 하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순간이동 능력자가 펼치는 지상 최대의 매직쇼 다음은 엑스맨 2편 x2의 백악관 습격신입니다 이번 신의 주인공은 나이트 크롤러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백악관에 침투하여 충격과 공포에 참교육을 시전하는데요 수많은 경호원들을 삽시간에 후려 제끼는 나이트 크롤러의 놀라운 능력 명색이 순간이동 능력자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보여줘야겠죠 다른 사람의 꿈속으로 들어가 기억을 조작한다는 독특한 설정 다음은 영화 인셉션의 무중력 결투씬입니다 다급한 추격전이 진행중인 자동차 안 여기 피셔의 꿈속에서 인셉션을 진행중이던 아서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설상가상 추격전이 격화되면서 피셔의 꿈속에 있던 아서의 공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고 마는데요 영화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지상 최대의 통돌이 액션 CG는 개나주고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낸 아날로그 시각 효과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논란의 완벽주의가 만들어낸 최고의 명장면이었죠 다음은 스티브 오데커크의 병맛 패러디 영화 퓨전 쿵푸입니다 호학상성이라는 영화에 자신의 추가 촬영본을 덧붙여 만든 세상 쌈마이에다 안드로를 매다 꽂는 영화죠 그야말로 모든 장면이 미쳤지만 이 장면은 미친놈 맛박에 꽃까지 꽂은 가 인류 역사상 최초 저소와 인간의 화끈한 맞장이 펼쳐집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신과 육체가 아득히 멀어지는 느낌 그야말로 또 마른 장판에 소젓 뿌리는 느낌 있죠? 신박함을 넘어선 최고의 병말, 똘끼를 사랑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주성치 주연의 무협 액션물 무장원 소거라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대부호에서 하루아침에 거지로 전락한 소화자 아찬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 홍칠궁의 7대 전인이 등장하여 수목나한권 이라는 비기를 전수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수면 중에 격투를 벌인 다는 독특한 설정 보는 사람마저 몽롱하게 만드는 신박한 움직임이 킬포였죠 참고로 영화 자체도 굉장히 재밌 습니다. 입문작으로 강력 추천. 마녀와 마법이 난무하는 신비로운 세계 여기 이승을 뛰어넘어 저세상 텐션의 신박함을 보여주는 놀라운 액션씬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더스트에 등장하는 마지막 결투씬인데요 최강의 마녀 라미아가 흑마술을 이용 죽은자를 조종해 검술 대결을 펼치는 시파타클란 장면이 이어지게 되죠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현란한 몸놀림 찔러도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오는 격정의 액션씬이 펼쳐습니다 됩니다. 인도에서 날아온 슈퍼 로봇 대잔치 다음은 영화 로봇에 등장하는 열차 결투 씬입니다 다시가란 박사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치티 어느 날 열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수십 명의 깡패놈들과 맞짱을 뜨게 되는데요 헐리우드 특수효과팀이 만들어낸 극강의 cg 거기에 무려 원화평이 무술 감독을 맡아 상상을 초월하는 복벌의 액션 씬을 보여줍니다 발리우드 특유의 과장된 연출은 기본 의외로 중독성이 상당하니 너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 등장하는 퀵실버의 초고속 액션 씬입니다 영화 속 퀵실버의 능력은 다름 아닌 슈퍼 스피드 그야말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는데요 타작품의 스피드 스터들이 대부분 빠른 속도감 연출에 집중했다면 여기 퀵실버의 경우 그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죠 마치 주변의 시간이 모두 정지 된것 같은 독특한 연출 그 안에 서 퀵실버는 자신만의 시간을 마음껏 누리며 스피드스터로서의 능력을 완벽히 펼쳐보입니다 영화 역사상 유래가 없었던 매우 창의적이고 놀라운 장면이었죠 닥터 스트레인지의 액션은 모두 마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거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고 자각을 가지고 있는 마법의 망토 타노스를 상대했던 분신술 드림워킹을 통해 시신의 몸에 빙이 되는 등 사실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액션이 그저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었 죠 하지만 그 어떤 장면도 여기 미러 디멘션만큼 충격적이진 않습니다 미러 디멘션 마법사들이 적을 가두거나 수련할 때 사용하는 대체 차원 인데요 이 안에선 건물이 구부러지고 지형 과 지물이 제멋대로 움직이며 중력 의 방향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등 다양한 물리적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싸우고 있는 마법사들은 죽을 똥을 싸겠지만 보고 있는 우리들에겐 그야말로 눈뽕이 따로 없었죠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는 이곳이 아르키메데스 나선을 그리는 기하학의 영역임이 밝혀집니다 그게 뭔소린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말이죠 이렇게... 기대 이상이네. 박훈정 감독의 마녀는 한국 액션 영화사의 혁신이었습니다. 먼치킨의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1년의 사건을 통해 스스로 각성, 엄청난 힘과 스피드로 적들을 차례차례 조져 나가는데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수많은 적들이 등장하지만 부자윤이 가진 전지전능한 힘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죠. 그야말로 슈퍼히어로 수준의 힘과 스피드가 격돌하고 영화는 이들의 움직임을 매우 스타일리시한 방법으로 보여줍니다. 총 3부작 중 현재까지 두 편의 작품이 제작됐으며 주인공 구자유는 3편에서 다시 메인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다시 한번 존버할까요? 오늘 같은 주제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신기한 액션계의 끝판왕이죠 디스토피아의 암울한 미래를 다룬 이큘리 브리엄에는 일명 건카타라고 하는 세기말 무술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두 자루의 권총을 이용한 근접 무술로서 적의 공격을 미리 예측하여 회피와 공격을 동시에 시전하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무술인데요 거의 무용에 가까운 현란한 몸놀림이 킬고 만화같은 액션과 똥폼의 콜라보가 보는 이들의 각막을 사정없이 조져줍니다. 뭐 어쨌든 뭔만 있으면 그걸로 끝난거죠. 주성치의 쿵푸허슬은 액션과 코미디 그리고 만화적인 연출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최고의 명작 중 하나입니다. 은둔 고수들이 모여 사는 돼지촌 마을 그러던 어느 날이곳에 도끼파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범죄 조직이 들이닥치게 되는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정체를 드러내게 된 돼지촌 고수들 그러자 도끼파는 암살자를 고용하여 돼지촌 고수들을 급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암살자들이 선보이게 되는 기술이 바로 고금 파동권 고쟁이라고 불리는 악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검기로 상대방을 살해하는 기술이었죠. 사실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액션씬이 놀라운 그 자체였지만 악기마저 무기로 사용하는 그 만화스러움에 조심스럽게 한표 던집니다. 다음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1991년작 터미네이터 2입니다. 이 작품은 그야말로 시각효과의 혁명과도 같은 작품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액체금속이라는 놀라운 특성을 가진 터미네이터 T-1000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1991년이라는 시기 자체가 지금처럼 CG의 활용이 많지 않았던 때였고 T-1000의 모습을 표현한 몰핑 기법 역시 당시로서는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최 첨단의 끝판왕이었기 때문이죠 관객들은 그러한 티천의 모습에 말 그대로 열광했었고 저 또한 그 당시 영화를 보고 쓰러졌던 수많은 꼬꼬마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로도 수많은 터미네이터 영화들이 제작됐지만 이때 티천을 넘어서는 캐릭터는 여전히 나오지 못하고 있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영원히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놀랍도록 창의적인 액션씬 그 마지막을 장식할 영화는 다름아닌 워쇼스키 자매의 매트릭스 입니다. 이 영화가 헐리웃에 우 끼친 영향은 그야말로 두말하면 입아플 정도인데요 일단 액션 연출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었고 한동안 수많은 영화들이 매트릭스 따라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불릿타임이라고 불리는 이 파격적인 연출은 현재까지도 수많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맨손 격투와 총격 액션의 절묘한 조화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는 배우들의 움직임마저도 매트릭스의 독특한 분위기와 맞물려 묘한 시너지를 이루어냅니다 지금 봐도 여전히 재밌고 놀라운 작품이죠 그 중에서도 매트릭스 1편은 제 인생 최고의 영화 중 하나입니다 알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평점도 안 나와 조회수도 안 나와 마감도 못 맞춰